베스트 TV. 안녕하세요. 음열 개. 네. 어떤 선물이죠? 예 <웃음> 비밀이 많은 베스, 베스트 TV군요. 오케이 네. 그냥 찾으면 돼요, 막. 어, 이거 왜 가려놓으셨죠? 여기 안에 뭐가 있나요? 제가 <웃음> <이거> 다꺼내 <웃음> 없으면 어떡해 <웃음> 없네요 아, 그치 이렇게 뻔한데다가 났을 리가 없지 우리 베스트 를서서아 커서... 대박 와우 아 역시 내가 이게 바로 우리 베스트 를 마음 캣 지인이의 발음 텍스 제시된 문장을 세 번의 기에 내서 정확히 읽기 아 이런 건 바로 읽죠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 토끼 <웃음> 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통이 있다 오! <웃음> 찾아보겠습니다 얘 수상해. 얘 밑에 있던 건데. 너왜 여기 있어? 너빵 떠났었잖아. 거기 넣어놨네. 오! <웃음> 아, 내가 다 알죠. 우리 회사, 얘가 원래 2층에 있던 건데. 그치? 지인이의 절대용감. 제시어 3개 중 1개 골라 5초 안에 성공하기? 제시어 3개. <웃음> 무화과 와플? 아, 이거죠. 이거 저 진짜 잘하는데. 무화과 와플, 무화과 와플, 무화과 와플, 무화과 와플, 무화과 와플. 자, 두개 성공했어요. 저세개 맞추면 저거죠. 자, 여기서 잠깐. 주목해야 할게 있죠 <웃음> 그게 나야 안녕 안녕 자 여기 있을까? 오형언이 뒤에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어하어어 어. 굉장히 뒤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. 아니 이 좁은데도 이렇게 잘 숨기셨다고요? 진짜 내가 잘못 찾는 건가? 3개째인데, 이거 제가 성공하면은. 아, 나 이거 진짜 못해. 재기차기 5개요. 아, 저 이거 진짜 못하는데. 아, 어려워. 제기차기... 지금 제가 4개 찾았죠? 4개 네네 힌트 주세요 <웃음> 와우 공기 30초 안에 애국가 일절 오타 없이 핸드폰 타자치기 맞아. 아 30초 안에?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, 백두산이 마르고 닳토록하는님이보아서 우리나라만 제 모금화 삼천이하려강 항상 대한사람 대한으로 <놀람> 길이 보전하세 됐다 네 응. 왜왜왜 <웃음> 근데 왜 잠시만요 왜 탄시.. 왜.. 아.. 이렇게 되시는 거죠? 아저 재밌는데 더 찾을래요 대신 힌트를 주셔야죠 아직 위에 있어요? 이요 지인이는 못말려 오오! 음! 아! 성공. 성공! 지금 나 못보게 하는건 전부 XXX, 아 이거 내가 집에가서 되는데